자 녹화 시작하겠습니다 자 본편 시작할게요 인트로 끝났고 자 시작할 때자이 번식을 먼저 배우지 마시고 이거부터 배우세요 지금 이렇게 자 크랩 먼저 이렇게 시작하시면 신체 강화부터 배우시고요 레벨 2가 되시면 번식을 배우신 다음에 레벨 3 되시면 곧바로 번식을 배우시고 레벨 5때 다시 번식을 한번더 배울 거예요그 레벨 5때 번식을 쓰는게 제일 효율적이므로 그때 쓰겠습니다 자 번식 쓰면 3마리가 나와서 도와줄 겁니다 음. 이렇게 되면 이제 빨, 빠르게 클수 있어요 자 레벨 7인 상태로 여기서 잠깐 여기서 회복을 해주시고 자 여기에 들기 전에 돈을 모아야겠죠? 이 강아지로 하나 파셔서 무기 얻으시고요 자, 번식 하나 배우시고 무기 먹어주시고 무기 1강 됐죠? 이 상태로 크신 다음에 레벨 10대 진화를 할 거라서 지금 이걸 찍어주나 마나 입니다 <웃음> 배우시면 이거 하나, 두번, 세번, 네번 다섯번 배우시고, 이거 두번 찍어주시고요 이거 번식 개체 늘려주시고 새끼 크랩 여기 얘들하고 지금 얘들하고 차이가 별로 없을 겁니다 뭐 같은 정도에 생각한 거니까요 같은 시킬이고 그래서 이렇게 두번쓴 것처럼 개체수가 늘어나죠 자 크랩, 크랩 두번 배우시고요 개체수 다시 두 마리 됐죠 이게 새끼 크랩이 네 마리가 있었다가 다시 성장한 겁니다 <웃음> 자, 세 마리 됐죠? 개체수 다시 여기에서 강아지로 두번 먹어주시고, 3강 만드신 후에 <웃음> 2연만 더 하면 되네요 자, 바로 소환합시다 새끼클랩 850에 51에 59 공격력 아주 좋습니다 자, 아래로 쭉 진출할거에요 이제 아래로 쭉 진출하면서 <웃음> 아래로 쭉 진출하면서 이제 빨리 크고 그럴겁니다 5강 됐으면은 바로 1번 쳐주셔가지고 여기에서 창고 하나 부르셔서 이 창고에서 무엇을 사냐 힘속성 하나의 지속성 하나의 민속성 하나를 구매해주시고 자, 이어서 강아지를 한번 먹어 주신 다음에 이거를 한번 팔아 주세요. 팔아 주신 다음에 자, 여기에서 얘를 한번 클릭해 주신 다음에 가보시 없죠? 가보트 하나 구매해 주시고요. 자, 계속 해 보도록 하죠. 그래 이거 속음 배우고, 그 다음에, 그랩소에해서음에그다드시고요음에 됐죠? 신차 강다한번더 배워주시고 음에그때음장할겁니다 50렙 다번식그다일인데 지금 더 강력해 보이죠? 여기서 이제 사냥하기는 조금 그러니까 아래로 내려가셔서 이제 강화 속성 강아지로 하고 있어요 이거를 좀 많이 벌거예요자 여기 모인거죠? 중요한 고기 여기에다가 이 번식을 풀어주시면 되는데 자, 풀어줍시다. 풀어준 다음에 이거를 여쪽에다가 프로젝트, 프로젝트, 프 풀어주시고 갑옷 플러스 트프죠 자, 강아지로 하나 해로시고요로 <웃음> 자, 거의 다 시간이 다 됐는데. 자, 강아지로 두개 먹어주고. 여기 강아지로 1, 강아지로 2 먹어주고. 자, 좀더 많이 벌어야겠죠? 강아지로를. 자, 한 마리 개체수 줄어들지만 여기보다 훨씬 세졌습니다. 여기 가운데 나오는 초대형 그 피라냐가 있어요 얘를 잡아야지 많이 뜹니다 2578원이 되었다면 여기 오른쪽으로 쭉 가신 다음에 아까 제가 인트로에서 설명한 그 장소 있죠 여기로 가주십시오 여기쯤인가 어, 여기쯤 여기쯤 가주시면 아주 딱 알맞게 돈도 벌고다 얻는 그런 아주 이득인 장소로 오게됩니다 음. 음. 음. 자, 여기로 와서 지금 여기 한속성수 올라가고 있죠? 음. 이게 우선순위가 지금 힘속성으로 되어 있어서 그런데 자 스크 번식 두번 배우시고 개체 3마리 됐으면 바로 풀어놔주세요 자 풀어놓고 여기 아래쪽으로 쭉 보는 다음에 얘들 돈을 벌거예요 그 지금 캐릭터는 약한 상태라서 이걸로 돈을 벌셔야 돼요 피라냐한테도 지죠 초대형 피라냐? 매초 900이면 쟤를 이기지도 못하네. 아 3천에 3천 6 0 0이거 쓸모가 없네요 아직. 레벨 40대 성하니까 성장하니까 이제 슬슬 아래쪽으로 내려가 주시면 됩니다. 아래쪽으로 내려가 주신 후에. 소대형 필라냐가한명 있을텐데 얘에다가 여기에 풀어주시고요 <웃음> 자 1200씩 계속 달게 해주신 다음에 리셔서 죽이시고 1500은 벌었죠? 여기는 이제 거북작이랑 저거 악어작이라는 게 필요한데 악어가 기본적으로 잘 떠요 이상하게 강화 속성이 자, 여기 악어 있죠? 이 악어를 죽여주시면 되겠습니다 음, 이거 음, 좀 아쉽게 됐군요 어쩔 수 없죠, 이렇게 한 수밖에 자, 여기에서 힘 속성을 하나 껴주시고요 음. 음. 42 합성제를 하나 먹어주시고 새끼하고 <웃음> <acting on> <웃음> <웃음> <웃음> 혼자 됩니다 새끼하고 주면 합성도 주고 저거 강화 속성도 두는 놈이에요 여기 갑옷 육제로 나왔죠 이거를 캐릭터로 보내주시고요 합성제를 하나 드셔주신 다음에 50렙까지 얼마 안 남았으니까 그냥 새끼 한번 까주시고 바로 사냥하도록 하겠습니다 와나 나왔네요 강한 속성인 것 같은데? 맞네 속성이라고 한 이유는 그버릇이 들어서 그래요? <웃음> 바로 50렙 되자마자 바로 성장해주시고 800에 지금 7배 되셨죠? 자두배가 됐습니다. 5 1배비됐면배우는 번식 하나 배우시고요6 5레5 8니다 6배가 배우네요 번식구 하나인데 6배이네 높죠? <웃음> 강아지가 하나 니고6어주시고민다성 오강 그다음에 지속성 오강 만들어주시면 그다음에 한번 알려드릴게요. 새끼하고 어? <웃음> <웃음> 음, 많이 <웃음> 몰려있네요. <웃음> <웃음> 여기서는 이제는. 돈을 위한 목적으로 여기 있는 것이고 사실상 음 여기에서 돈을 벌기에는 좋긴 하죠 현 예상으로는 좋은데 나중 이동을 하셔야 돼요 바로 이동해 줍시다 악어 28레벨 갑옷 7 해서 네 갑옷 재료 하는더낫죠 이거를 이걸로 들어주시고 여기 합성 재료 다음 합성 재료가 있죠 지속성 이제 강화하셔 되니까 여기서 떠나시고 다시 올라가 주시면 됩니다 초대형 피란이란 말 있을 거예요얘 예, 사냥해 주고요 응. 위로 쭉 올라갈 수 있는 됩니다. 더 쭉, 쭉, 쭉, 쭉더쭉 쭉 올라갑시다. 그러면 아까 보였던 저거 대형 물고기가 하나 있을 거예요. 저 녀석을 죽여야 돼요. 이 대형 물고기를 죽이면 강화 속성을 여기서 주로 잘 줍니다. 여기 잘 주고 저기 악어도 잘 주는데 저긴 돈을 더잘 주기 때문에. 여기를 간 것이고, 말씀드리고자 싶은 거는 다른 캐릭터처럼 무쌍은 못 찍는데, 안정적으로 사냥이 가능합니다. 번식 스킬이 있어가지고, 번식 개체에 소원을 주고, 요거를 분할해 줍니다. 여기에 한 마리 보내고, 여기 한 마리, 여기 한 마리, 사스탕 기지 합쪽이그 리젠드 빠르고 애들이 많아서 파밍하기엔 제일 좋을 건데 강한 수건 벌써 두개 났죠. 강지줄 하나 먹어주고. <웃음> 아주로 하나 먹어주고, 시자 여기에서 힘 석성 하나 보내주고, 시 바로 모든 석성 하나 만드시면 이걸 착용해 주시고요. 갑옷 7이랑 6 재료는 어떻게 하냐면 무기 5대를 일단 벌어주시고, 여기에서 1차 맥세지 재료라고 있어요. 이걸 구매해 주시면 바로 7강을 됩니다. <웃음> 7 2렘 80년대 한번더 성장할 것 같은데 강화하셔서 모든 속성을 플러스 5까지 올려주셔야 됩니다 지금 별반 차이 없어 보이죠? 150밖에 늘어난은것 밖에는 이게 이 속성이란 자기 굉장히 중요한데 이 게임 안에서 이게 그 모든 능력치를 올려주는 만능 아이템 같은 거예요 그래서 초반에 개인유저 분들은 다른 분들처럼 대충 갔다가는 저기 중간쯤 가다가 여기 크랩에서 미러전 뜨다가 죽으, 죽으실 거고 그래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빠르게 크는 것보다 안정적으로 크는 것을 중요시 여기시면 됩니다 안정적으로 크는 걸 중요시 여기시면 됩니다 <웃음> <웃음> 자, 250 300 400인가, 500인가 정도 되끼거예요 튼튼한 아호 속박 배워주고 30 증가했죠? 증가하게 아주 쓸모가 없네요 100레벨 때한번더할것 같은데, 이 정도면 350 올라갔습니다 자, 이 상태로 가시면은 끔살각이에요 그래서 속성을 음, 어디 보자 음, 여기에서 3 개를 더 만들 거예요 하나, 둘, 셋 만드시고요 그 이유 공략을 설명드려야겠네 그 이유에 해야 되는 공략 여기에서 창고놓아주고요 자, 힘책으로 하기 전에 힘두번 사주신 후에 나머지 돈으로다가 딱 맞으니까 700 만들어주세요 번씩 늘리기 전에 똑같이 힘 민지를 다 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가 안 사줬네요. 자 그러면 매우 안정적이며 매우 확정적으로 강화 속성 얻을 수 있는 장소로 갑시다. 여기서 있어봤자 이제 겸치도 안 될뿐더러 의미도 없으니까요. 무기 육개를 하나 나왔네요. 음. 저거를 사야 되는데 1차 맥세드를 돈이 아직 없으니까 5천 음. 원 정도 필요하니까 내려가셔서. 크랩 사냥터까지 달려오시면 되겠습니다 <웃음> 여기도 다른 캐릭터 같은 경우는 무난하게 아주 스무스하게 지나갑니다 레벨 88이라도요 낮아도 지나가고 안 낮아도 지나갑니다 다른 유저나 다른 그 캐릭터 플레이하시는 유저분들은 이 구간은 개 유저분들한테 꼭 필요한 구간이에요 나중에 100레벨이나 120레벨 돼서 성장하면은 그때부터 꿀작이라고 들어보셨나요? 꿀작이라고 그 특정한 유저한테 엄청난 이득이 될수 있는 그런 스탯작을 하나 알려드릴건데 1 0 0레벨때 지나다보네요 한번 볼까요? 120렙이네요 120렙 대 지나 한번 하면은 바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 속성 하요먹어고요 두 쓰리 포인 갑옷 칠 재료. 자 계속 사냥. 사냥 <웃음> 해주시고 자 강아지로 하나 먹어주고요. 강아지로 하나 더 먹어주고 오 5, 정도 둘다 만드시고. 어차피 성장하면은 체력도 다 올라가니까 걱정 안해안 안 하시고 사냥 사냥을 하셔도 됩니다. 어차피 o o l 레벨 되면 성장하면서 캐릭 f 자체가 바뀌어요. 지금 유진이 t s up, 마나 샘번는중 자, 다시 저기 달립시다. 여기 쭉 달리시면 돼요. 아좀 나와라 이것들아. 자, 쭉 달려가 시고 여기서 레벨 한번 레벨링 한것 같고요 레벨 110 정도 되겠네요 다 죽이면 110이 딱 됐어야 됐는데 말이죠 아깝네요 110 강아지를 하나 먹어주고요 s 속성영속성이고요 <웃음> 강아지로 하나 드시고. 이 오케이 마지막으로 다. 가마지막은 데미를 여기 서열 정리를 해봅시 다. 성장 막으죽 다. 면서성장했 다. 요 아직 약하기 때문에. 크랩들은 저기 놔두고, 레벨을 올립시다 한 방, 거의 두 방이면 죽을 거에요 이제, 여기 몹들은 강아지를 먹어주고요 네, 강아지를 먹어주고 사강 됐죠? 개태수 다섯 마리 이게 개체수가 두 마리로 줄어요 그다 성장하시면 음. 속박 하나 배웠고 이제 내려가시면 되겠습니다 공성이라서 내려가시면 돼요 내려갑시다 내려가 주서 여기 아까 말씀을 해드린 것처럼 여기에 이세 마리만 집중력으로 공략해 주듯이 잡으시면 됩니다. 그러는 이유는 28,700이잖아요. 한 마리씩 죽일 때 적어도 천은 소모하기 때문에. 몰려든 숫자를 감당하시려면 좀 벅차시니까 아직 약하셔서 얘는 뭐 여기에서 좀 부족하시다 애들이 좀 부족하셔서 좀 싫다 하시면 여기에서 여기 네 마리가 한꺼번에 있는 데를 가셔서 상대해주시면 됩니다 대신 세 마리를 여기도 세 마리 뭉치면 이렇게 피가 다기 일수예요. 그래서 3마리씩 사냥한걸 추천드리고요. 뭐, 마음에 안 드신다 하면은 음흠. 뭐 개, 각자 개체마다 뭐 생각이 다른 거니까 어쩔 수 없는 거죠. 좋겠다 하는 분들만 이렇게 공략하시면 자기 입맛대로 공략하시면 되겠습니다. 합성재료 나왔네요 크랩 1060 1052에서 1060 3마리 50암어 아주 좋습니다 좋아요 대신 저게 혼자 감당하기는 좀 힘들건데 공격력이 약하니까 말이죠 금강채 하나 배웠죠? 이거 좋아요 금강채 꼭 배우셔야 돼요 이게 되게 좋은 스킬이라 이게 겉보기는 다른 캐릭터나 그런 분들에게는 뭐가 좋느냐, 이게 그냥 체력만 넣는 게아니야 싶겠지만 이게 생존기에요 아바타 스킬 자체가 워크3에서 아바타를 했다가 다시 원래 체력으로 돌아오기 때문에 피가 찾는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저렇게 피가 올라간 것처럼 체력바가 올라갔죠 저게 지금 눈에 보이는 건 어쩔 수 없지만 그 실제로 해보시면 되게 안정된 느낌을 받을 수 있어요 심신으로 캐릭터가 안정된 느낌이랄까 그런 느낌을 충분히 받을 수 있을 거예요 무기육재료라 자, 18만원 벌었어요, 현재 식 스킬이 싫다 하시는 분들은 쓰지 않으셔도 되는데 저는 안 쓰는 건 사실상 멍청한 짓이라 생각하거든요 왜냐면은 부하계 스킬이 있는데 굳이 본체로 다가 그렇게 열심히 힘, 힘들게 하면서 할 필요는 없고 나중에 영각하고 나서 영각할 때 영각 연각그 기본 350렙 찍으면 나온 상태일 연각이라 그래요 그연각 상태로 꿀자리를 알려드릴 까요 바로 여기입니다 여기 여기 이 장소 꿀자리에요 되게 꿀이에요 여기 주로 여기에서 농장을 하실 거예요 아마 농장 하실 거고 여기서 믿기지 않으시겠지만은 여기서 농장을 한다는 게 무슨 뜻이냐면은 음 좀더 쉽게 말해서 말 그대로 부하들한테는 일시키고 난 논다 란 뜻이죠 한 개만 나와주면 되는데요 나왔네요 자, 두개 정도 먹어주시고 바로 위쪽으로 향하셔서 음, 음. 저걸 좀 잡기엔 무리가 있으니까요 크랩으로 일단 부하계로 몸을 대주시고 딜을 빠르게 빠르게 빠르게 빠르게 빠르게 빠르게 넣어주시면 됩니다 두 마리쯤, 한 마리쯤 되었을 때 빠지시면 안 돼요 계속 공격하셔야 되지 자, 이렇게 내놨으면 한 마리는 건재하고 한 마리는 반피가 달아진 상태이기 때문에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없는 것보다 있는 게 나으니 음. 껍질 하나 올려주고 어차피 2 1 5벨이 되면 그 번식이 좀 늘어나는데 뭐, 늘어나고 뭐 애들 체력도 거의 좋아지고 그러는데 그거는 나중 일이니까요. 아좀 꺼져라 숫자 조지 말고. 어내 네 말이네요. 공격 해주시고. 잡아주시고 나올 때 됐네요 나왔죠? 정확히 나와라 나왔다 자 바로 사냥해주시면 됩니다 S급 합성제를 먹어주시고 바로 무기 육강 걸어주시고 합성제를 다시 타격해 주시면 뚜 어, 하고 나옵니다 S 됐죠? 이렇게 하셔서 204가 되었고 이제 아래쪽으로 내려가기 전에 여기에서 하나 더 먹을거에요. 하나 더 하나 더 필요해요. 하나 더 여기서 215를 찍고 가시지 않는 걸 추천드립니다 여기서 215가 되시면 의미가 없기 때문에 올려온 의미가 215 되기 전에 바로 출발해야 돼요 탈사 그래서 아래로 내려가시면 정령이 있어서 바로 죽기 때문에 2를 치셔서 여기를 건너 오신 다음에 사냥을 하셔야 됩니다 음. 음. 그럼 211 여기서 215 음. 만들어주시고 음. 위에 킵사 됐죠 One, two, three, four, one, two, three, four, one, one, one, one, one, one 1 c h o 한 시간 s t 주 y to learn one 장man e r o combs, zero some of them a e them at oneim combo! Right now, t h e e o o n e e e o n e n e n o o e o n e e n e n e n n e o e y n o n e e e e e e o o n e n o u go. o t e e o e e e I o though. n c h three pill skills We're o n g o d e f r o o n e t i e With Guys p n 일단, 이 레벨 선상에서는 의미가 없어요 프랩 프레... 빨리 번식을 배워야 돼요 얘는 번식이 없으면 아무것도 못하는 녀석이라 이제 욕심 부리지 마시고, 뒤질 것 같다 하시면 바로 이동하시면 됩니다 음. 음. I'll shake that r right i 하나, 둘, 셋, 끝. Don't rush me. One, two, o n i n h e u r r y I t h i n s to l n o w I'll shake that right <웃음> Don't rush me. You got it. 수, 수치빵 u 고 e t d o 2 2 2 2 2 2 m 2 2 h a t a d a 여기에서 50만원 있으니까 바로다가 민첩을 전부 <목소리> 찍어주시고요 갑성대로 <목소리> 새끼투구에 1500에 워터 엘리멘탈 베이스고 3만 P 완전 아, 쓸만합니다 이 정도면 <웃음> 필연적으로 개가 그렇게 부하가 약하게 돼 있어요 초반에 했을지 예. 중간 되면은 낮아질 때 낮아질 때는 약해지고 아마 이게 스냅드래곤 기반일 겁니다 아마 <웃음> 얘가 스냅드래곤 그 베이스 유닛을 삼아서 아케미스터 유닛인데 아이템은 음. 번식 해주시고 어킬 배워준 다음에 2 50까지 전부 다 올려줍시다 이 정도면 아주 수월한 레벨링이에요 음. 남들보다 수월하진 않지만 야, 뭐. 남들은 남들이고, 개는 개니까요 일단 이렇게 올려주신 다음에 이게 40분 영상 쯤으로 나갈 거라서 <웃음> 음. 음. 자, 이제 위로 올라가 주세요 부 r 무시해 주시고요 자, r 기 for a cocktail? Don't rush me. s 가 I'll get t h 여기에서 여기를 지나오는 길이 만만치가 않거든요? 한 마리만 끌어옵시다, 한 마리만 응. 한 마리만 이만이렇어오어오지고 사냥하셔야지 이렇게 다량으로 물을 a n 다가는 g 살 t i 있습니살 m a 나 i 있어요. 한 o u r e 는 답이 없거든 이기에 묶고 있는 도중에 병신이 되기 때문에 템 응. 욕심 논노하고한 마리 죽여서 바로 빠져줍시다 아이지, 넌 저쪽으로 가야지 여기로 가면 죽는 길이라 거의 right 싸지도 못하고 I'll get that mixed up. 강아지 로도일방해 주시고요 여기 부하계들 죽기 전에 빠르게 빠르게 더 빠르게 잊었네 잊었네 잊었네 아마 껍질 배우고 <웃음> 두번 데미지가 다시면 끊는 게 좋아요. 이게 세번까지는안되기 때문에 무조건 또 올라가네 왜 자꾸 올라가지 뒤질라고? 지나가지네 이걸 지2지2번까게 2번까지. 2번까지. 2번 God damn it. God damn it. o n e two, t l l shake t h g h I'll shake g h t up. a a l blow something up don't rush me care for a hmm. cocktail hmm. you got it I'll get that next s t p I'll shake that right up you got it so hurry I've got things to do yeah. w 레벨 업 강화 음. 음. 욕심 도넣 맞져주시고289 200, 300렙 되면 녹화 종료할게요 right 이게 4명에서 키면 지금 300렙이 훌쩍 넘고 350렙이 대정상인데 어쩐지인지 이렇게 됐네요 아, 이새낀도왜 여기로 와? 왜 여기로 와? 꺼지 마, 꺼지 마. 아, 이 책임도 왜여기 t 여기로 와? 아, 이여기 가보 저거 무기 오제로랑 6제로도 해야 되는데 있지 7제로무기 67년은 나중에 3천에서 다시 인기를 하게 됐습니다. 어느 법한테 나오는지. 세이브 자일 화생. 예. 자, 이번 노말 300 끝까지의 공략을 끝마쳤구요. 나중에 음 나중에 아니에 내일쯤이나 운동 갔다 오고 한 2시나 한 1시쯤이니까 그때쯤 다시 공략을 한번더할거예요응 음 그때 봅시다. 바바.